잠깐 섬제, 정지부렸네요. 와. 음. 와, 진짜 이런 거 한국에도 만약에 풀리면 엄청나겠는데요, 이건. 자연포.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아. 햇빛 찌는 거 보세요, 햇빛 와 햇빛이 너무 강합니다 우와. 저리로 막 들어가고 싶은데 위험해서 못 들어가겠어요, 지금 와, 와, 와, 형뭐 잡혔어요? 오 잡혔나 보네요 지금. 우와. 우와. 뭐죠 이건? 얘는 오돈류중 하나인데 이름을 모르겠어. 오돈 종류 하나? 우와 우와 진짜 턱이 짜리. 벤치처럼 생겼네요. 벤치 사슴벌레? 와 여러분 완전 정글이에요 정글. 저기 보세요. 네네. 오 개미 같은 게 엄청 많아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지금. 오. 자,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불개미 집인데 불개미 알이 엄청 많아요 지금. 와오 뭐야 뭐야 올라왔어 올라왔어 조심해 조심해. 쏘이면 아프다. 네. 와 여기 진짜 알들이 있는데 엄청 많아요 알들 여러분들 여기 이제 외국산 이팽이와 무슨 바다 소라게 껍질처럼 생겼어요. 껍질이. 오. 자오 신기해요. 오. 네 일단 계속 채집 이어가도록 할게요. 어 기라파 나왔어요? 오. 빨리, 빨리 빨리. 야. 와 오. 기라파 나왔네요. 오. 와. 찾아주셨네. 이렇게 수액도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기라파 나. 옆에 좀 찾아볼게. 오, 네, 네. 와한쌍 나왔네요, 딱. 와 크기는, 어 크기도 커요, 게다가. 오. 이게 지금 스쿼시. 오, 야. 8에스 9. 팔에 스 9. 오. 좋습니다. 이제 안코도 여기 있는데요. 아주 멋져요. 네, 그럼 계속 채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어디 없나? 오, 어? 형! 형! 여기 인터메디아! 여기 인터메디아 있어요! 오! 오 나뭇잎에 붙어있네요 이게? 이게 신생충인가 봐네 대박 우와 야. 이게 야. <웃음> 와우. 오! 굿? 굿! 오. 네 아주 좋은 사이즈입니다 럭키 오! 우와 진짜 여기 계속 나오긴 하는데 오 좋네요 아주 나뭇가지에도 막 붙어있었고 신기하게 수레기도막 붙어있습니다 오, 오, 여기 보시면 지금 국내 넓적 배하고 아주 유산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와 여기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풀에 앉아있는데요 아주 좋아요 와 배가 더 넓적해요 작고, 넓적하고, 이게 뭔가 좀 배가 쪼그라든 느낌? 그런 느낌입니다 오, 야, 이게 잠이 있구나 많이 봤지, 너네? 네어 저기도 있어 옆에 가로 오. <웃음> 땀나서 몰골이 많이 아니에요 인정? 인정? 인정입니까? 인정, 인정? 오오오 파오 와, 잡혔나 뭐니? 조아파 조아 오오와 길아파 잡혔다 우와 오오 r 오오오 베비베비오 뭐야 예오오 yeah. 혹시 파이트? 예예 yeah, yeah. 파이... 아 Good. 싸우고 있었나봐요 이게 두 마리가 yeah, really 와 yeah. 사이즈도 되게 요 애들이 예케이스키예 다이스키 다이스키 다이스키 아 여기 민로섬에서식한종류 이제 다이스키아종 다이스키아종 이라고 합니다 다이스키 다이스오 기라파 다이스키 와아 도라색 포이도 지금 말이 안나오네 허와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, <웃음> oh, thank you. e e yeah, Very yeah, yeah. Um, really big. 지금 여기 이제 산쪽으로 오르고 있는데 비가 와서 엄청 지폭지해요 지금. 와.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돌을 들었거든요. 돌을 들었는데 여기 테일리스라는 그런 거미죠. 스파이더 웹 스파이더라는 게 나왔어요. 크기는 진짜 작아요 이게 한 손가락 한 마디도 안 됩니다. 와 엄청 작은데 네, 이런 아이들을 이제 찾기 힘들 것 같은데 계속 찾아볼게요.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침눈인지 국내에도 사죠 침눈인지는 국내에 사는데 여기 종류는 좀더 화려한 화려한 듯합니다. 예, 게 더듬이가 주황색이에요. 보시면 여기 이제 와오 붙었다 붙었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 더듬이도 이렇게 예쁘고 전체적으로 화려한 모양이네요 어 뭐.. 뭐 나왔어요? 어, 어, 어. 어? 어? 뭐야? 우와 이거 진짜 많다 오 이거.. 무슨 돈이죠 이거? 되게 신기하게 생겼는데? 오돈인가? 야 턱이 다우리아 같은데? 오 대박! 와와 여기 산이 진짜 많다고 들었는데 오 대박 대박이야 대박 대박 오.. 오 작은데 되게.. 붙어있었어요, 여기 붙어있었어 여기 눈이 좋아야 된다니까? <웃음> 자 이제 이렇게 체질을 맞췄거든요. 체질 맞추고 이제 저희가 파산을 하려고 합니다. 자 그럼 오늘 수액 체질은 여기서 마무리. 오 지금 뭐가 잡혔나 보네요. 음. 와우, 와 wow. Yeah. Yeah. wow! Big, big size! Wow, big size! Tái su ghi! n i o see! Nice t e e Yeah! k h ô 오 g có cái like! Cái bắp c i t y l o y l o r r m a h Over, over! Oh. Wow! 야, 이마지막으로 이렇게 끝까지 하나 잡아 주시네요. 아주 멋집니다. 와우. Very <웃음> good. 네, 그래? 그래? 자, 오늘 이렇게 기적하로 마지막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. 어, 일단 이렇게 헌터분께서 잡아 주셨고요 어, 굿. 어. 네, 이렇게 잡아 주셨고요. 네, 수액치짐이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럼 오늘 수액치짐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 현지인분이 이제 과일을 하나 갖다 줬는데요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음. 향이 신기하네요 되게 뭐지 이거 뭐 바나나 향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오 맛있네요 생각보다